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 제 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this is your final destination for English. 알파벳 U가 낼수 있는 모든 소리들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U는 어 소리가 납니다. 지난 시간 오를 살펴봤을 때도 아나 어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와 유의 차이점은 오는 어. 입이 더 열리고 긴 소리가 나는 반면 유는 짧고 얇게. 어. 강하게 뱉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og. 개가 있죠. dog.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열린 소리로 나는 반면 dog. 땅을 팠다라는 뜻인데요. dug는 dog. 짧고 강하고 약간 뱉는 느낌으로 소리가 나게 되죠 up 위로라는 뜻이죠 us 우리를 이라는 의미죠 ugly 못생긴 under 아래에 자 이런 단어들은 u로 시작하고 어 소리가 났습니다 어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on un 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un은 되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어에 이언을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게꽤 많죠. 저번 시간에도 봤었던 undo.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o를 되돌리는 거죠. 했던 일을 되돌린다. undo. unlock. 잠긴 것을 연다. uneven. even은 고른 평평한. uneven이면 불규칙한. unfair. f a i r 는 공정한이라는 뜻이라서요. 공정하지 않은. 불공평한. unable, able은 할수 있다 라는 의미라서 unable 하면 할수 없다 가 되죠 un, 언 이라는 소리도 살려주시고 기존 단어의 소리도 살려주셔서 두 가지가 만나는 것 같이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u가 u 나우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u 라고 보시면 되고요 l, r, q, s 등의 단어를 유가 만날 때는 가끔씩 우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가 유나 우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자음을 끼고 자음 뒤에 또 다른 모음이 자리잡아야 하는데요. 그 마법의 이, e, 장모음과 같은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e, 마지막에 있는 이가 s를 끼고 앞에 있는 유의 소리를 유로 바꿔주었죠. unit, 소그룹 또는 단원, 등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I가 N을 끼고 U의 소리를 변경시켜줬습니다. 이 I가 매직 E와 다른 점은요. E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반면 I는 자신의 소리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U, NIT, E 소리가 같이 나줬죠. E를 제외한 다른 모음들은 이렇게 앞에 모음을 소리를 바꿔줄 때에도 자기 소리를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Usually, 대개 보통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세 번째 있는 유가 첫 번째 있는 유를 유 소리가 나게 도와줬어요. 세 번째 있는 유 역시 자기 소리를 잃지 않고 유와 에의 조합으로 우어 소리를 낼수 있었죠. 유가 단어로 시작할 때 어, 유이두 소리 기억해 주시고요. 또 유가 단어를 끝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에 있는 오유 같은 모음의 조합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소리는 아니니까요. 유로 끝나는 단어는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은데요. flu 독감 menu 메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U가 L 앞에 있을 때는 U 소리가 나지 않고 우 소리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번엔 U가 다른 모음을 만날 때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모음들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A E I, O, U. 그리고 모음의 소리를 바꿔주는 W, Y. UA를 먼저 볼게요. UA는 우와 소리가 납니다. 우와. Squat. 스쿼트. 하체 운동 중에 하나죠. Squad. 선수단. 단체를 뜻하고요. Quantity. 것은 양. 숫자를 말합니다. UA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A가 L을 만나면 All 소리가 되잖아요. Equal, 같은, 동등한 이란 뜻일 때는 L을 포함해서 You All 소리가 났습니다. Usual, 보통의, 일상적인 이 단어 역시 UAL, All 소리가 났죠. A가 R을 만날 때는 R 소리가 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U-A-R은 그래서 war 소리가 납니다. Guard, 가드, 경비원 같은 사람이죠. Jaguar, 재규어 그리고 U-A가 있은 후에 자음이 있고 뒤에 또 모음이 나타나면 A도 마법의 이 장모음의 역할을 받아서 이름 소리로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Quake, 흔들리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진을 earthquake이라고 하잖아요. 그 quake 할 때는 a가 e의 도움을 받아서 ue 소리로 변했습니다. u e는 u 소리가 나든지 u 소리가 날 건데요. d e w 언제 언제까지 마감 기간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q u e u e 신호 등을 말하고요. fuel 연료를 말합니다. argue 논쟁하다. barbecue 바베큐, continue, 계속하다. 이렇듯 대부분의 UE를 보시면 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이나 R을 만날 때는 우 소리로 변합니다. blue, 파랑, glue, 풀, true, 진실의, clue, 단서, 힌트, cruel, 잔인한. L과 R은 우 소리로. 네, 기억해 주세요. 네 개의 예외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d u e t 여기서는 ue가 유의 소리가 났습니다. guest. 손님. guess. 추측하다. 이두 단어에서는 그냥 에 소리가 났죠. tong. 혀를 말하는데요. 이 뒤에 ue는 아예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네 단어는 예외 규칙이니 따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 I는 위 소리가 납니다. 프렌치 불어의 위, 위, 위 하는 소리와 비슷한데요. 위, 우, 이는 아니고요. 하고 위도 아니고요. 중간에 위, 위. 두 소리가 나대 끊어지지는 않게. 참 어렵죠? quit, 그만두다. quiz, 시험. squid, 오징어. equipment, 도구. quick, 빠른 등의 소리가 있습니다. 위 소리 없이 그냥 우 소리로 들릴 때도 있는데요. juice, 주스, suit, 정장. 한국에서는 슈트라고 하는데요. suit, 씨 맞는 발음입니다. 그냥 이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guilt, 죄책감. guitar, 기타. build, 건설하다, 짓다. u o는 u o 소리가 나는데요 q를 만났을 때는 o quote 인용하다 전달하다 duo 이인조를 말하죠 여기서는 유 o 소리가 났습니다 유 o가 들어간 단어 역시 많지 않아서 굳이 유 o가 들어간 생활영어를 찾다면 이두 가지 정도가 아마 맞을 것 같네요 u 와유는 거의 만나지 않는데요 생활영어에서는 딱한 가지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Vacuum, 진공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말할 때도 Vacuum cleaner 또는 그냥 Vacuu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서 UU는 U 소리가 났습니다 UW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Y는 딱두 단어만 아시면 되는데요 Buy, 사다 Guy, 남자 대부분의 UY 단어들은 BUY나 GUY가 붙어있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BUYER, 구매자 같이 말이죠. 이두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UY는 I의 소리가 난다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시간 동안 AEIOU 모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 마지막 시간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더 구분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